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도 좀있고 해서 서해안 쪽에 전호를 조금 채취하러 왔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린듯 싶은데 이 정도 되면은 채취하는데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일 모레쯤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요번주나 다음주 중에 한번 더 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전호를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뭐 전호가 어떻게 생겼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또 한번 알려 드리는데 전호는 사상자 유럽 전호와 더불어서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미나리과 식물이고 끝을 보시면 끝이 뾰족뾰족 하잖아요. 유럽 전어는 끝이 뭉툭합니다. 그리고 줄기를 자세히 보시면 맨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입집에는 털이 조금 보이고요. 줄기에는 털이 없죠. 제가 이렇게 몇번 말씀드렸더니 줄기에 털이 있는 전어는 전부 다 전어가 아닌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줄기에 털이 많은 털조노가 있습니다. 줄기에도 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보면 갈색 돌기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줄기에 털이 많은데 이렇게 만져봐도 거친 느낌이 없이 부들부들합니다. 사상자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가시가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만져서 위로 들면 거칠은 느낌이 나지만 털전호, 전어, 유럽전호는 이렇게 털이 사상자보다 더 많, 많거든요 많으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그거 차이죠 털이 많다고 아, 전호가 아니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전호입니다 그중에서도 털전호이고요 사상자하고 전호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또 맛을 못 느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한번 드셔보시면 미나리 향이 나면서 약간 강하죠 미나리 향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상자는 향긋한 맛은 엄청 적고 쓴맛이 많이 납니다 쓴맛이 나기 때문에 사상자 전호 인지는 금방 아실 수가 있고요 유럽 전호에서는 고수 향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그래도 향긋한 맛은 있습니다. 쓴 맛은 적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지. 사상자 전호, 유럽 전호, 털 전호 모두 식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를 하실 점은 이 전호가 약간 습기가 있는 곳, 유럽 전호, 사상자도 습기가 있는 곳에 자생하다 보니 주변에 산괴불 주머니, 괴불 주머니 비슷한 종류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산계불, 선계불 요런 종류들이 비슷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잘못해서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선계불 주머니, 산계불 주머니도 데친 후에 조리를 하시면 뭐 크게 중독되는 그럴 염려는 없는데 전호가 생으로 먹는 나물이다 보니까 같이 섞이면 약간의 중독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독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호하고 비슷한 독초 영상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해야 됩니다. 전문가 분들이 옆에 계시면 같이 한번 습득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의심나면 이게 설상 전호라 할지라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가급적 소통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문자로 소통하고 카톡으로 소통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제가 유튜브 들매곡간 똑같은 이름의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선 검색이 안됩니다. 1년 됐는데 1년 동안 제가 만든 영상에는 아래편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어요. 설명란에 링크 달아 놓았으니까 그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 전호 씨앗도 있으면 나눔해 드리고 모종도 나눔해 드리고 또 마음씨 좋은 우리 밴드 친구분들이 많아서 전호가 생기면 또 나눔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루두루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니까 밴드에 가입하셔서 문의하시고 공부하시면 나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마음이 급해서 전호가 여기 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 야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좀 채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얼만큼 채취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